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프입니다. 지금 자기 전에 영상을 잠깐 틀었습니다. 제 화장대를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제 화장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선반이요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교차돼있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설치 드릴로 이렇게 벽을 뚫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돼있어요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내려앉아가지고 고정을 할수 밖에 없어요 화장! 이거 무거워가지고 내려앉더라고요 슬프지만 이렇게 고정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파운데이션 점점 양이 많아지죠? 엄마가 싫어하고 있어요 엄마가 제일 지저분해하는거 이게 거울 그리고 이제 브러시들 이것도 어떻게 좀 안에다가 놓고 쓰고 싶은데 먼지가 아무래도 계속 여기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닦고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마다 세척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붓도 진짜 많죠 그리고 이쪽은 파운데이션 뒤에 있어서 픽서드라고 스트로크림 그리고 여기는 뭐 아벤눈 선크림 제가 매일 바르는 선크림 여기 그리고 휴지 그리고 뭐 귀걸이랑 아침에 바르는 저녁에 바르는 것들 그리고 엄마가 진짜 사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려 했는데 제가 이제 화장품을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이걸 샀죠 공간을 이게 위에는 색조 제품 두번째 줄에는 렌즈들 세번째는 인조 속눈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장대 다 지금 보시면 이케아에서 샀어요 지금 요거는 아니고 요 화장대도 이케아 요 선반도 이케아 그리고 요 천장에 있는 조명도 이케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조명도 이케아 요것도 아마 이케아 제품이에요 요것도 이케아 제품입니다 이것도 다 조립으로 나왔어요 조립으로 다제가한 거예요 그래도 꽤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괜찮죠 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면세점 면세 찬스로 사갖고 올때 오는 게 맞는데 자, 오늘은 자기 전에 제가 모공이 넓어서 이거를 하고 자려고요. 좀비팩 액티베이터 키트 이거는 전에 샀던 건데 오늘 드디어 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한 화장대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 화장대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블로그나 이메일로 물어봐주시면 제가 어, 시간이 되는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거 다 하나하나 정말 이거 조명이랑 이것도 다 엄마랑 같이 진짜 다 열심히 직접 한 거거든요 어, 정말 고생 많이 한거라 되게 깔끔해 보지 이 않나요? 아래도 보시면 이거는 발 마사지기 이거는 제가 가끔 집에서 혼자 노래를 이제 광... 광 <웃음> 노래를 진짜 못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가끔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요거 가끔 유용하게 집에서 혼을볼때 씁니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